자, 이동 툴로 여기 있는 귀걸이를 클릭할 겁니다. 귀걸이 클릭하시고 선택 범위 잡으시는 거라쏘툴 이용하실 거예요. 라쏘툴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선택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피부 보정하실 때는 대, 대부분 어떤 툴을 사용하셨죠? 블러. 필터에서 블러에 서페이스 블러라는 블러를 썼었죠? 얘가 피부 보정하실 때 제일 많이 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단계를 하나 건너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선이 보이겠죠? 어. 그래서, 취소 한번더 눌러주시고, 선택 범위 위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패더 값 10픽셀 주시고, 필터에 블러에서, 셀페이스 블러. 누르시고, 오케이. 선택 영역 해제.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귀걸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필터에 샤프펜에 스마트 샤프펜 그러면 선명해져요. 네.